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제가 Save the Children의 오랜 후원자이기도 해서 어, 이렇게 홍보대사 제의를 해주셨을 때 아주 기쁘게 흔쾌히 참여를 하게 됐고요. 그리고 홍보를 하는 걸 넘어서서 Save the Children이 어, 뇌과학적인 방식으로 좀더 과학적으로 어, 기부를 독려하고 또 실제로 그 기부금을 운영하는 그런 조직이 되는데 작게나마 기여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참여하게 됐습니다. 어, <웃음> <아니>, 통큰 <통크, 알겠습니다. 웃음> 행보까지는 아니고 Save the Children이 하는 여러 후원 사업들을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 중에 아프리카의 빨간 염소 보내기 캠페인을 소개해 주셨는데 나중에 이거 꼭 참여하겠습니다 라고 처음 홍보대사가 됐을 때 제가 인터뷰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약속을 지킨 거예요 아프리카의 어린이들에게 빨간 염소 100마리를 기부하는 그런 일들을 처음 시작했습니다 빨간 염소 보내기 사업 자체는 세이브 더 칠드런이 이번에 2010년에 시작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세이브 더 칠드런이 1953년부터 56년 그러니까 6.25 이후에 어, 우리나라 사람들을 원조하는 그런 일들을 해왔는데 그때 제일 먼저 했던 사업 중에 하나가 이 염소 사업이라고 들었습니다. 한국전쟁 이후에 세이브더 the Children이 와서 또 부산에 지부를 설치하면서 어, 다양하게 염소 배분 사업을 진행했는데요. 아마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도 그 염소를 키우면서 영양실조에 모면하기도 하고 또 경제 부흥에 도움을 얻었겠죠 근데 그로부터 이제 수십 년이 지난 후에 이번에는 우리가 아프리카를 돕는 데 빨간 염소를 보낸다는 측면에서는 우리나라한테도 각별한 의미가 있고요 우리와도 인연이 있는 굉장히 오래된 사업이라는 점에서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아프리카에는 뭐 기후 재난이라든가 뭐 내전, 또 어, 가난, 질병, 또 아이들의 생존권, 건강, 또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문제 이런 굉장히 다양한 문제들이 있죠. 그래서 지역의 자립 영양을 키우고 또 이런 영양이나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다양한 노력을 하는데 그 중에 한 일환으로 빨간 염소 보내기 운동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 자세히 소개를 듣고 나서는 진짜 놀랍게 의미 있는 어~ 기부 활동이라고 알게 됐어요. 그~ 염소는 다른 가축에 비해서 날씨의 영향을 굉장히 덜 받기 때문에 아프리카처럼 건조한 지역에서도 어~ 사육이 상대적으로 쉽고 또 특히나 세이브다 출드런에서 배분하고 있는 염소는 젖이 잘 나오는 품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매일 신선한 이렇게 염소 젖을 아동들이 음~ 마실 수도 있고. 그걸 또 다른 가족들과 나눌 수도 있으니까 어, 영양도 풍부해지고 또 특히나 생후 18개월 이후부터는 번식이 가능해서 1년에 최대 두마리까지 낳을 수 있다고 하니까 어, 그렇게 점점점점 점점 염소 사업을 할 수도 있고 그 염소를 팔 수도 있고 또 무엇보다도 이웃에게 그 염소를 나눠줄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이렇게 하, 나는 한 마리만 어 기부했는데 그 염소가 여러 마리를 낳아서 그 주변의 이웃들까지도 함께 건강해지고 또좀더 나은 삶을 살수 있다면 어 그냥 돈을 기부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의미 있는 일이라고 예, 생각이 들었습니다. Save the Children이 첫 사업지로 빨간 염소를 보낸 곳은 아프리카의 니제르라는 지역입니다. 근데 이제 어, 올 하반기부터는 어, 3년간 우간다의 카라모자 지역 그 중에서도 모로토 지구에 어, 염소를 보낼 계획입니다. 그곳이 어, 지난 7월에 세계농업기구에서 공동으로 발간한 2021년 세계식량안보 및 영양현황보고서라는 것이 출간이 됐는데 어, 거기에 따르면 은 우간다에서 가장 높은 빈곤 또 영양실조율을 기록했다고 해요. 그래서 세이브 e t 드 e c 이 2021년부터는 우간다 카라모자 지역의 아주 취약한 지구에 이 염소를 보내고 또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런 영양 및 생계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그 어떻게 참여해야 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네. BTS의 팬클럽인 아미가 그 중에 멤버인 생일 즈음에, 어, Save the c 의이 아프리카의 빨간 염소 보내기 캠페인에 함께 참여했다고 들었어요. 그때 이름이 음매 프로젝트라고 <웃음> 들었는데 너무 기반한 것 같고, 어, 당시에, 그니까 이제 그때는 니제르에 보냈겠죠. 그래서, 어, 총 1,111만 예, 1,111원을 어, 후원해서 어, 278마리의 어, 염소를 아프리카에 보냈다고 들었습니다 저희도 이제 그런 식으로 모금을 해서 보내면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음. 그리고 우리 한번 예, 어, BTS 팬클럽 아미를 이겨봅시다 더 많은 염소를 어, 그 우간다 지역에 보냈으면 하는 마음으로 모금함을 개설했습니다. 어, 정재승의 모금함, 정재승의 빨간 염소 배스킷을 이제 개설하려고 합니다. 정재승의 빨간 염소 배스킷에 모금을 해주시면 저희가 두달 동안 이 모금함을 운영하면서 그 돈을 한대 모아서 우간다의 염소를 후원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에 나오는 이 버튼을 클릭하시면 바로 후원하실 수 있으니까요. 아주 쉽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아프리카의 빨간 염소 보내기 이 캠페인에 등장하는 이 빨간 염소가 세이비터 칠드런의 아주 대표 캐릭터라고 해요. 그래서 이름도 있는데요. 이름이 고티입니다. 예, 굉장히 귀엽죠? 네. 그, 왜 이름이 고티냐?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더 귀여운데요. 예, 어, 기부를 티내면서 하자. 예, 열심히 하자. 고고. 뭐 이런 맥락으로 고티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하는데, 어, 또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렇게 보내지는 염소가 그 지역의 여성들의 소유가 된대요. 또 여성이 재산을 소유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또 함께 교육도 하고 또그 가족 내에서 남녀의 문제 같은 거 이런 거또 재산 이런 문제들을 잘 교육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마련되기 때문에 아프리카 여성들이 경제적으로도 자립하고 그 안에서 인권의 성장을 위해서도 이 고티는 각별한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들이 아프리카의 빨간 염소 어고내기 캠페인, 저와 함께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 줬으면 좋겠네요 네. 와 기부했더니 굉장히 기분도 좋은데 어, 우리의 뇌는 훨씬 더큰 기쁨을 느낀다고 합니다